네 안녕하세요 미소부자 연마미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서 감사의 주제로 계속 감사일기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알람설정 구독 모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일기 읽을 때 제가 말하면 속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더 효과적이라는 거 말아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감사 표현이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네 많이 느끼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 표현을 하다가 나중에 길거리 가다가 어? 너마미소에이 감사 표현 갑자기 떠올랐다 하면은 저야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제 과연 무엇일까요? 빠밤 네, 오늘 주제는 카페에 대한 감사 표현이 되겠습니다 카페에 대한 감사 표현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궁금한데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한국말뿐만 아니라 영어와 일본어도 같이 있으니까 어학 공부도 할수 있다는 점네네 네,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다양한 커피가 있어. 감사합니다. 카페에 히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카페에 의자 앉아서. 카페이자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노래를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카페 점원이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름엔 카페에서 시원한 에어컨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카페에 대한 한국어로 표현하는 감사 표현이었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어로 하는 표현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Please read in your mind. Thank you for having various coffee in cafe. Thank you for the heater coming out of the cafe. Thank you for sitting and relaxing in the cafe chair. Thank you for being able to hear song at cafe. Thank you for your kindness. Thank you for having a great time with your friends at the cafe. When it rains, we can avoid rain at cafe. Thank you for the cool air conditioner in the cafe in summer. Thank you for reading a book in a cafe. Thank you for charging your mobile phone in the cafe. こんにちはでは始めますカフェに様々な行為があり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カフェでヒーターが出てき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カフェの椅子に座って休む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カフェで曲を聴く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カフェ店員が親切で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カフェで友達と楽しい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雨が降れば、カフェで雨を避けることがで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夏のカフェで冷たいエアコンが出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카페에 대 폰을 読むことができ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카페에 대携帯電話を充電することができ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어떠셨나좀 마음에 드셨나요? 1가지 감사 표현 카페에 대한 한국어, 영어, 일본어 같이 해봤고요 또 어학 공부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네 매일마다 새로운 주제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하셔도 되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마음에 드셨다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소로 시작해서 미소로 마무리 짓는 그날까지 미소부자 염어미소는 계속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